이제 81쪽 어 건상 이하에서 천화 동인 동인괘예요. 그렇죠? 동인괘를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불이에요. 근데 이 불은 불이라고만 하지 않고 해 일자 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해는 하늘로 오르려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불도 불을 지피면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으니까 하늘은 위에 있고 싶은 속성이 있고 불은 위로 올라가려는 속성이 있다 보니까 뜻이 같지요. 그래서 같을 동자 동인이에요. 먼저 네. 읽어보겠습니다. 동인은 석계에 물풀가이종비라 구로수지 동인이라니라 부천지 불교적 위비오 상하상동적 위동이니 여비의 상반구로 상처유 우세지방 비에 필려 인동력이라야 내는제니 동인수이 차비야라. 께 예, 건상이하니 이 이상 온지하면 저는 제상자여우 화지성의 염상하님 여천 동야라 고로위동인이 이. 세언지하면 오거정이하야 비건지주하고 이위리지주하야이효이중정상응하인 상하성동이의동인지의야오. 괴, 유, 이, 름 이랍, 중, 양, 수, 요, 기, 동, 하, 니. 역, 통, 인, 지, 야, 랍, 탁, 계 고, 유, 이, 름 자, 로, 대 제, 통, 인, 지, 시, 이, 오, 상, 응, 하, 고 천화상동구로 기대라 동리노야면 형하리니 이섭대천이며 이 군자의 정하니라. 야는 이 광냐니 취원여 외지이라. 부통인제이천하대 동지도 즉 성현태 공지심야오 상인지통자는 이기사의 소합이니에, 매일비지정이란 고로필우야니에, 위풀이일근정지소사고, 이우교야강뭔지지하니에 깊을게 수사면 내지공 대동지 도니 무언 부동야람 기현의 가지님 능여 천하 대동이면 신은 천하게 통지야람 천하계동이면 하홈주지 불가재명 하칸위지 불가형이리요, 고로이섭대천이며 이군자정이라 상언우야는 집이 불쟁이를 비고 어. 자부원의 군자 정도니 군자지정은 미천하지공대통지도란. 고로수 거철리 지원하고 생천세지 후라도 약하부절하야 주이 행지면 사해지광과 주민지중이 마푸동이요 소이는 즉 유용기사의 하야 소피제수 비나 역동하고 소오제수 신아역 이구로 기소동자 즉 위아당이님 개기심이 부정야라, 고로 통인지도는 이제 군자지 정정이라. 이는 역삼회 괴지 명인이에. 이름이 리아, 이 양지의 건구로, 기덕이 위리의 위문명이요기상이 위화, 위일, 위천이란, 동이는 여인 동자라, 이리 우건 다야하 성통어천하고 유기특위특중이 사는 구하며 우쾌요 이름이 오양이 동여지구로 미동이니라, 우야는 미강원이 무사야람, 유형도이오, 이건이행구로, 능섭천이람, 윗괴내 문명이 외강건하고, 육이, 충정이, 육, 응, 한이, 즉, 군, 자, 지, 도, 야, 람. 청, 재, 등, 여, 시, 즉, 형, 이, 우, 가, 서, 토, 미, 남. 연이나 필기 소동이 하복쿤자지 도라야 내리리야라 태평한 세상, 서로 통하던 세상에서 꽉 막힌 세상을 지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자리로 왔어요. 동인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에요. 사람들이 많이 여럿이 모여서 무엇을 할때 동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동인지. 예, 동인지라는 말도 쓰고 또이같틀 동자를 써서 동문수학이라는 말도 쓰고 이 동자를 그렇게 잘 쓰는 거죠. 음. 동인은 석계의 물불가의 종비구로이석계전에 보면 모든 물체에 대한 이치는, 물리는 불가의 종비, 끝끝내 비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지의 동인이라 하니라, 동인이라는 개로서 받았다라고 했다. 부천지 불교적 위비요 무릇 천지가 이 무엇을 사귄댔지요? 기운을 사귄댔지요? 천지의 기운이 교류하지 못하면 비색함이 되고 상하 상동즉 위 동인이 반대로 천지가 사귀게 되면 택배가 된다고 저 위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또 상하로 말했어요. 천지를 말았고 상하 상동즉 상동은 무엇이 같은 건가요? 기운이 같은 게 아니라 뜻이 같은 거예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뜻을 같이 하게 되면 동인께가 되니 여피의 상반이라 피께의 의리와 서로 상반되는 자리가 된다 거로 상차여 그래서 서로 그 다음 차례로 돕고 우세지방비에또 이치로 보면 은 세상이 막 비색할 때엔 필여인 동력이라야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해야만 내 능제니. 그래야만 등이그 막힌 세상을 뚫고 나갈 수가 있으니, 동인 소위 차비하라. 이 동인 괴가 빛꾀 다음에 놓이게 된 까닭이 되더라. 이제 괴를 살펴볼까요? 윗꾀 건상 이하니. 괴를 보면은, 건 괴는 위에 있고, 이 꿰는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 이 이상원지 하면, 그, 이두 상으로서 말할 것 같으면, 천은 본래 위에 있는 것이고, 화지성이 염상하니, 불의 속성이 위로 불꽃이 올라가는 것이니, 여천동자나 하늘과 더불어 같은 모습이 나오더라. 고로 위 동인이요. 그래서 동인궤가 되었고, 이 위체 언제하면이 체로서 말을 하자 보면 오거 정이어야 오효가 이제 구호효래요. 구호효가 정위 정의, 정위치를 하고 있어서 위 건지주요. 위에 있는 건궤의 주축이 되었잖아요. 주축이 되었고, 이효를 보면은 이제 육이효인데. 이위리지좋아야 이, 이는 이 궤의 주축이 되어서 이효 이중정상하이 밑에는 음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정도죠. 그리고 가운데는 중도죠. 위에는 오효자리에 양효가 왔으니까 중도며 정도죠. 그러니까 아랫께도 중정의도를 가지고 있고 밖에 있는 외께도 중정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정상응하니 중정의 도로서 서로 응하는 모습이 되니 상하상동이 동인제야라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같이 뜻을 하는 것이 동인의 뜻이 된다. 야야. 우, 괴유, 이름이라 또 가만히 보세요. 음효가 하나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량소욕, 소욕이 소육, 동아리. 뭇양요들이 그 여인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같다. 그랬으니 역동인지 야 거기서부터 남과 같다. 라는 말이지. 그때는 동인의 의리가 나온다. 탁괴 고유 이름자로 돼 다른 괴에도 진실로 음효가 하나인 것들이 있지만 제 동인지시하여 또 동인의 때에 있어서 이오 상응하고 이효와 오효가 상응관계에 있고 천화상동으로 하늘의 이 형세와 불의 형세가 서로 같기 때문에 기의 대라 그 의리가 다른 비에 비해서 크더라 이가죠근데이 동행이라는 것은 사람과 같이 하는 건데 무엇을 같이 한다고요? 뜻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안 잔치로 끝나서는 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인, 남과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한다? 폭을 넓혀라. 그것이 핵심 과자예요. 동인, 우리 하면 형아리니. 이 야자가 그런 의미예요. 남과 같이 하기를 저 들판까지 뻗어 나간다면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저 멀리까지 사람들과 같이 할수 있다면 형할이니 형통하리니 이석태천이라 아무리 앞에 큰 내가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 내를 건너, 건너게 되는 이름이 있으며 이 군자의 정안이라 군자가 곧게 지키려는 그런 마음자세 즉 군자의 정도를 지켜나가는 것이 이롭다 이요 그거를 이제 자세히 풀어보죠. 야 라는 것, 들야 자 야는 광야예요. 우리 광야라고 하잖아요. 앞이 툭 터진 그런 들판을 말하니 취, 원, 취, 외지 의예요. 멀리까지 간다는 멀원 자의 의미를 취했고, 또 내안내자의 받는 말이 바깥 외자인데 취외지예요. 뭐 밖까지 에 뻗어 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취한 거라예요부 동임자는 물론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은 이 천하 대동지 도즉 하늘과 땅즉 천하 천하로서 대동한 도를 갖게 있다 갖고 있다면. 즉 성현 대공지심이라 여기 대공이라는 두글자 굉장히 큰의미가 있어요. 성인과 현인은 뭐한 사람입니까? 대공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하 대동의 도를 같이 할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현이 지녔던 대, 대공의 마음이고 상인지 동자는 일반 사람들의 그 같이 할 동자죠. 같이 하는 것은 이 사의 소합이니, 그 사사로운 뜻이 합해진 다야. 서로 사적인 의도를 합했을 뿐이니, 내 닐비지정이다. 그것은 친할 일자, 친합할 빛자니까, 친합할 일자, 친할 빛자니까, 친한 사람끼리의 감정일 뿐이다. 이거요 끼리끼리라고 할 때의 그... 유유상종 또는 뭐 그럴 때 쓰였던 여기 동인에 해당되는 거고, 천하, 천하와, 그러니까 이 천지, 천하로서 대동한 도를 지니는 것이 이 동인의 큰 길이고 갈 바다인 거죠. 그래서 동인우야라고 한 거란 얘기예요. 고로 필우야니 반드시 저 멀리 있는 들판까지 사람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해야 되니 위불이닐 근정지 소사하고 이르되 불이닐 근정지 소사. 그 친합하는 사람들끼리 가까이 그 사사로운 바로 어, 친밀하게 지내지 말고. 우, 교야, 강원지지, 아니, 저, 이 교는 교 외, 그리고 들판, 저 멀리,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말한 거다. 그러니, 기, 불개, 소사면 이미 사사로운 바에 매이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바로 뭐예요? 내, 네, 치공, 대동지도니. 곧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크게 같이 뜻을 하는 그런 도가 되니 무원 부동이라뭘 다해서 같이 하지 않는이가 없는 것이 된단 말이죠. 기형을 가지니 그렇게 되면 그 형통함을 알, 알만하니 능여 천하대동이면 능히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크게 그 합동하게 된다면 신은 천하계 동지하라 이것은 천하가 다 동지 함께하는 바가 된다 천하계동이면 하 험조지 불가재며 천하 사람들과 다 합동이 됐다면 어떤 험함이 어떤, 어떤 험함과 어떤 가로막음이 넘어갈 수 없을 것이며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태로움이라 하더라도 형통하지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이래요. 고로 이석 태천이며 그래서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라고 풀었으며 이 군자정이다. 군자의 떳떳함, 군자의 고둠이 이롭다라고 했다. 이 상언, 우야는 지위, 불제, 닐비요. 그런데 위에서 동인, 우야면 형하리니 이렇게 한 동인, 우야라는 그게 상언이에요. 위에서 말한 들판까지라고 말한 것은 단지 불제, 닐비, 닐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했고 차 부원의 군자정도니 그거 밑에 이 군자정이라는 말을 풀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다시 군자의 정도로서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했으니 군자지정은 군자의 고듬은 위천하 지공 대동지도라. 천하의 지극히 공정하고 크나 크게 동일하는 그런 도가 된다 해가지고 고로 수거 천리지 원생 천세지 후라도 비록 천리의 밖에 살고 천년의 후대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약합부절하며 마치 부절을 끊었던 부절을 합치는 것과 같아서 추이 행지면 그 이치를 미루어서 행해나간다면 사회지관과 사회의 그 넓음과 조민지중이 업조창생의 그 많은 사람들이 막불동이 같이 하지 못할 게 없고 소인즉 유용기사회하야 반면에 소인은 오직 그 사사로운 뜻만을 써서 소비제 수비나 역동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끼리는, 비록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같이 뜻을 두고, 소오제수시나 역이군. 이게 소인배들을 그리고 띈 말이지요. 정말 이 소인배들은, 자기와 친한 사람은 그 친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같이 싸구돌고, 그렇게 하잖아요. 반대로 소오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 소인배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옳다해도 그것을 다르게 보잖아요. 지금 이게 정당간의 그 견해를 달리하고 하는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소동자 즉위 아담이니 그 같이 하는 바의 사람들은 곧 그게 바로 아담일이잖아요. 아브바는 무리가 되고. 개 기심이 부정해라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더라. 이거죠.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그 마음을 바르게 쓰지 못하는 거지요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되는데 옳은 것도 나랑 싫어하는 감정이 있는 사람은 그러다고 보고 그런 것도 저기랑 감정이 같은 사람은 옳다고 보니까 그 마음을 바르게 쓰지 못한다. 고로 동인지도는 동인의 도는 이제, 군자지, 정, 정이라. 끝에, 바를 정자 한자를 넣어서 풀이한 거예요. 도는 군자의 곧고, 바른, 바른, 바르게 쓰는 그 마음에 이로움이 있다는 거다. 이제, 이, 이, 이 괴가 처음 나오는 거죠? 이엽, 삼익괘지명이라 이거는, 어, 음, 건상이하 할때그 이를 부리한 거랬잖아요. 이 또한 삼액배의 명칭이다. 이름이 리어이양지 간고로 하나의 음효가 두 양효 사이에 걸려있기 때문에 기 턱이 위리 위문명이요그 턱은 걸릴리자 리가 되고 또 문명이 되며 기상이 위화 위일 미전이라 그 형상은 불이 되고 해가 되고 번개가 된다. 이거죠. 동이는 여인동자가 본을 이렇게 보는거죠. 동이는 여기 인자는 다른 사람 인자예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우거나야 이괴로서 건괴를 만나서 화상동어 전하 불이 위로 하늘과 같으려고 하고 유기 득위 득중이 상응 구하며 유기효가 그 득위 득중 그 지위를 얻고 중도를 얻었, 얻었는데 상응 구하며 위로 구효와 상응하며 우, 괴유, 이름이, 오양이, 동여직으로 또 괴에는 오직 하나의 음효만 있는데 그 음효를 다섯 양효가 동여직, 함께 그 음효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위동인이라, 동인이 된다. 우야라는 것은 위광원이 무사야라. 널 넓게 탁 트인 그 들판 내멀리까지다 통할 수 있게 하면서 사사로움이 없다는 거다. 이 형도의 거기에 형통하는 도가 있고, 이건이 행거로 하늘의 건자 건규가 있으니까 건장함으로, 건실함으로 행하기 때문에 능 섭천이라. 능이 내를 건널 수 있다는 거다. 이괴내 문명이 위 강건하고 그 괴된 것을 가만히 보면 안으로는 문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밖으로는 강건함이 차지하고 있어요. 또 유기 중정이 유흥 아니 유기효가 중도와 정도로서 하는데 위에 있는 구효가 거기에 상응하고 있으니 즉 군자지도야라 그것이야말로 군자의 도가 되더라. 점자, 는 여시, 즉, 점친사람이 능이 이와 같이 할수 있다면 형통하면서도 또 어려움을 넘을 수 있더라. 건널 수 있더라. 연이나 필기, 소동이, 하버와 군자지 돌아야 내 위리하라. 그렇지만 그 반드시 같이 하는 바가 군자의 도와 합치될 때라야만 이로움이 되더라요. 이게 이제 그 음, 군자는 주의불비라는 말이 있었지요. 논어에 군자는 주의불비라 소위는 비부주라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는 남과 똑같이는 하지만 사사로이 편당을 가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동인 우야라는 말은 논노에서 말한 주이 불비할 때 주에 해당되는거죠 두루두루, 널리까지, 응? 끝까지 모든 사람 다 이게 여기 군자의 도가 아니고서는 소인들처럼 하다보면 친비하는 비, 비만 될수 있어요 비는 또 당파를 이룰 수 있다 했으니까 아까 여기 당파는 84쪽에 있는 것처럼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저희끼리끼리 모이면 옳은 것도 좋게 여기고 옳은 그런 것도 좋게 여기고 옳은 것도 근리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니까 그것은 바로 이루는 게 못되고 군자는 공평무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는 그런 곧은, 곧고 바른 이치를 실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자의 도를 군자의 도에 합치될 때라야만 이로움이 될 것이다. 그